<웃음> 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다음 확장팩 전에 마지막 밸런스 패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7월 15일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용의 여왕 알렉스트라자가 너프되었습니다 가져오는 용들의 비용이 0에서 1로 변경되었는데요 하이랜드 덱을 너프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적의 은닉품인데요 무기에 플러스 1 플러스를 부여하는 것에서 내구도만 플러스 1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대회나 등급전에서 1티어로 평가받는 전사를 살짝 너프시키기 위한 패치로 보이네요. 그리고 악마사냥꾼의 5차 너프 들어갑니다. 탈퇴가 피해 5를 줍니다 해서 피해 4를 줍니다로 너프 타인선 표리가 3호 스탯에서 3사 스탯으로 너프 아지노스의 쌍날검이 5코스트에서 6코스트로 너프 4차 너프 패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티어에서 군림하고 있는 악마사냥꾼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한 패치로 보이는데요. 과연 악마사냥꾼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마법사의 용술사가 6코스트에서 7코스트로 너프되었는데요.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요구사론 상자가 콤보로 너무 빠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의 왕성한 진균이 2코스트에서 3코스트로 너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적 갈라코론드에서 뽑는 카드들의 비용이 기존 0에서 1로 너프되었네요. 전반적인 패치 방향은 현재 1, 2티어에 있는 직업들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켜서 메타의 변화를 시도하는 듯 합니다. 확장팩에서 출시되는 카드들을 염두한 패치일 수도 있고요. 이번 패치로 확팩 전에 다소 식상할 수 있는 게임 양상이 좀 변화가 생겨서 최근 대전을 안하는 하스 방송인들이 다시 대전 플레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패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